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지신 분은다 펴서서 함께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의,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주님의 예, 네. 저저 보고다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 기분 좋죠.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아,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 이제 소리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양이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양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의 속성을, 물론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양하면 순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또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할 때, 당신은 선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아, 이런 어떤,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하고 다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양의 첫 번째 의미는 약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약하다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양이라는 짐승은 아주 약한 어, 그 동물입니다 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거나 또 손톱 발톱이 아주 날카롭거나 또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뿔 달린 사냥이 혹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것도 뿔이 휘말려가지고요. 들이받는 데는 별 소용이 없는 또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으면 물론이고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란 그래서 양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너무 연약하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미련하다라는 뜻. 미련하다. 양은 앞을 잘 보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시력이 아주 약한 동물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시력이 약하면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냄새를 잘 맡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이 양이라는 녀석은 고집이 아주 세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을 잘 못한대요. 이 양이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그 피해가야 되는데 그냥 빠진대. 또 가면 절벽이 있으면 멈추대야 되는데 그냥 또 절벽에 떨어진대. 어, 이런 동물이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양인데 저는 이 양떼들을 오래전에 몽골 장기성교 갔었을 때그테르지 국립공원에서 양떼들을 보았고 이번에 오랜만에 평창 데이비 텐트 갔다가 그 가까운데 대관령 양떼 목장이 있다고 래가지고 둘째 날 오후에 우리 몇몇 교들과 그 양떼 목장을 어좀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떼들이 그놀이는 장면을 제가 사진 한컷 찍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제가 사진 찍은 거. 어우,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미련 곰탱이, 약하기 그지없고 고집불통, 또 이... 뒤에 보면 울타리가 쳐 있잖아요. 양은 꼭 울타리가 필요한 게 차들이 오면 다른 동물 같은 피하기도 하고 멈칫하고 비껴주기도 하는데 양은 이게 미련해가지고 상황 감지가 안 돼가지고 차가 와도 움직을 생각을 안 한대. 양 뜰들이 지나가면 차는요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해서. 보통 키운답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양치기나 양몰이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되죠. 한마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재간이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양으로 또 표현을 해요. 우리는 다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 각기 제길로 간대.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죄악 속에 사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네. 그런 의미가 양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당신은 주님의 양이십니다. 자그 인사했잖아요. 어떠서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그러면 난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불통이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존재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아주 속이 거북해지거나 어, 듣기 아주 싫은 말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 미련하고 약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를 모욕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그양 같아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그 우리를 양으로 은한 것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그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이쪽 주 예수 믿으시죠? 아멘 제가 오늘 이쪽 많이 볼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 말은 마치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양은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처럼 나 예수 믿어요라는 표현은 이믿된 표현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 예수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주님 따라갈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 인도 안 받을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원합니다 어. 양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또다시 반복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가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 주님의 양이야 너 네가 양이라는 것그 하나만 분명히 알면 돼 하나만 분명히 알면 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양이 참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참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자 그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났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 정말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니 그것도 세 번씩이나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나를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라는 그 말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장담하고 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베드로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다 아셨어요. 다 아셨다고요. 이미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할 에러야. 네. 아, 저는 이 부분을 적으면서 얼마나 용기와 격려가 되든지 음.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끄덕지 않는 끄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신 장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다시 부인하지 않겠지? 그 장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너나 원하고 있냐? 그럼에도 너나 사랑하고 있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내 주님이라는 그 베드로의 응답을 확인하고는 그리고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베드로가 주님 손에 쓰임 받을 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텐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복음 듣고 또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 많고 다양 같은 사람. 그걸 이끌어 가려면 베드로 자신이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양과 같은 사람을 아는 것은 아무리 미련하고 약하고 고집불통이고 제 가운데 살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 아이들인데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만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민으로 택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된 걸막 자랑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수만큼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다 읽읍시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어내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아주 좋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고, 지극히 부족하고, 어 너무나 소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자랑할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택하셨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 김 목사님 나는 양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세요 나를 한번 살펴봐서 나는 정말 양인가? 주님의 양인가? 너는 그러면 주님의 양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교회 이제 쭉 열심히 이제 나가게 되면서 저는 많이 들었죠 설교를 통해서 찬성도 많이 불렀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시고 설교도 듣고 찬성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나에게는 예수님만 정말 더 원하고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잘 있었나? 노래로만 했지, 설교로는 했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주님의 양은 아니더라고요 알기는 알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르구나 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간절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되어 주셔서 제 마음에 계시고 지금도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차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포기하는 것 같아도 더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차츰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원함이 자꾸자꾸 사라져요. 뭐 공부 더 많이 해가지고 박사하기도 따고 그런 마음 없어요. 그리고 이 목사 세계에서 교회 바운다리에서 무슨 장 무슨 장 하면서 명예와 권위를 얻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고요 솔직합니다 그리고 돈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그 부르심에 쫓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게 원함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도를 더 정확하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남은 목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를 더 정확하게 받고 싶고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한 후에도 예수님의 인도를 더 정확하게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그 주님께 더 예배하고픈 마음 더 깊이 더 뜨겁게 예배하고픈 마음밖에는 제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스스로 아, 이제서 양이 되어가는구나 아, 내가 예수님의 양이고 싶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입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양이세요 정말 양이세요 주님의 양이세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아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짜증이 좀 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만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믿을 수 있나요? 아좀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좀 거북스럽고 불편합니다. 예,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양이 아니거나 덜 됐습니다. 어린 양이거나 아니면 양이 아니거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한번 들켜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주님을 원하고 있는, 아니,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없어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이 예수님을 더 구하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의 음성을 내이 속사람이 내 내면으로 더 듣고 싶은 마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격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충분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을 나가 이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 여러분 양의 문.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문이 뭐죠? 문은 그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다 울타리이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으로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 우리가 살아도 주님으로 살고 나가도 주님 들어가도 주님 들어와도 주님 할렐루야 나갈 때도 예수님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도 예수님으로 들어오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패스 패스 예수님 더 원하시면 오케이 아멘 예수님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 스탑할 줄 아는 이것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의 문 삼고 사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지 않아. 지마트로 밖에서 방황하고 있어. 그 양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꼭 예수를 믿어도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나가도 들어와도 예수님이고. 자정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교회생활을 해도 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믿고 꼭 그렇게 시상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확한 이유 까닭을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내가 너희들의 문이 되어야 되는가 는 강도와 절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 양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과 강도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을 세우는 건데 강도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우고 문으로만 출입을 하게 만드는데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문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고 꼭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양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주변의 일이 도둑, 강도, 절도들 여러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도와 도둑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문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할렐루야 이건 아닙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네.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다 강도요? 절도란 말입니까? 허우, 성인으로 인정받는 석가가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마우메시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절도고 강도입니까? 아니 기독교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말 하는 곳이 많잖아요 성경 말고도 좋은 말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외에는다절대 강도라면 이게 수긍이 됩니까? 좀 오래 전인데 이 카피라이트 이만재 씨가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좀 오래된 책을 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씨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뽑아봤더니 대체적으로 한 77가지가 나오더래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같다. 타종교 타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 이웃의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기독교 특유의 종교 배타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 그 말이 안 믿기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 종교 지도자들도 존경합니다. 우리는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또, 각 종교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도 수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만큼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아멘! 나른 무슨 소리를 해도 어, 저들은 품고 사랑을 해도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억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웃 종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안 된다는 그런 이론 때문에 진저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돼지에게 던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당신 아내가 내 아내고 내 아내가 당신 아내이니 기분 좋게 평화롭게 그렇게 지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관용한다는 말 때문에 뒤죽박죽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지옥에는 안 가야 돼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 때문에, 그 교훈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다면 그 종교가 그 교훈이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결국은 나의 영생을 앗아가는 구원을 빼앗아가는 강도고 절도란 말입니다 네. 이 신천지 이후에 코로나, 신전지 코로나 이후에 신전지가 얼마나 보젓하게 설치는지요. 그게는 한국교회가 신전지로, 어, 코로나로 영향도 많이 받아가지고 위축된 것도 있지만, 어, 보조하게이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신전지들이 설치는데, 어떻게 설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한테 메시지 버스하게 옵니다. 매일도 와요. 그 내용을 여러분 소개해 볼게요. 사랑하고 존교하는 김수곤 목사님, 이렇게 옵니다. 제 이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랑하고 존경한데 근데 그 여자 처, 자매예요 그리고 저는 신천지 누구누구입니다 딱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리고는 이번 성경 세미나에 꼭 목사님 오셔서 예, 참된 진리가 터득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웃음> 이제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맞아요 이렇아요 이게어이 강도가 절도들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는 강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도예요 절도자 아멘 여러분 강도와 도둑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돈 많이 번 것도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그때 가서야 아, 이것이 절도요 강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버느라고 한 인생을 다 썼어요. 복음 들을 기회도 없고 전해주는 이도 스스로 거절해서 왜? 지금 돈 버는 것이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그문 사이에 분명히 설 건데 돈 버느라고 복음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으려고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렇다면 그돈 버는 것이 그에게 강도가 아니었나 말입니다 네? 강도가 뭐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쉽게 안 되죠 그러느라고 온통 모든 열정과 시간을 세상 성공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전해주는 그 전도자를 거절했다면 그 성공이 그에게 절도요 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 떠난 어느 오누이가 보육원에서 너무너무 서럽게 살았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나갈 때그 오누이 두, 어 이제 자매가 오빠 동생이 돈 벌어야 되겠다.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그 오누이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돈 벌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돈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쌀 가게를 운영할 정도로 제법 성공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가 쌀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빈소에서 여동생이 돈 다발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이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이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여러분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영혼의 강도요 절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우리 주변에 강도와 절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벌어야 되는 핑계로 내가 즐겨야 된다는 핑계로 그 문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인생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도록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강도고 질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면 다알 겁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 문제 해결 못 받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제 문제 해결 못해 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살때 예수님 문 삼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분으로 살아서 그분을 문 삼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믿음생활 할 때도, 교회생활 할 때도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묻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인데, 첫째는 구원의 문인데, 생명의 문인데 나로말미암 정권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나로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저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운이니 누구든지 나로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게 된다.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게 된다. 그리고는 생명을 더 풍성히 풍성히 얻고 누리게 되는 삶이 양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 놓고 나물나라 손 탁탁탁 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께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서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꼴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을 드나들고 나오고 드나들고 그러면서 자꾸 드나들고 오가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꼴 주시는 것 계속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데 자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에도 엄렬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는 환자들 보십시오. 겨우 숨만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살아있지요. 생명이 붙어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생명의 활력이나 생명의 어떤 뛰는 약동이나 생명의 어떤 풍성함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잖아요. 안타깝지요. 불쌍하지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칠 줄 모르는 예,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겨우 숨만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타오르는 활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고 창조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숨만 깔다 깔다 쉬면서 그렇게 예, 생명 유지나 하는 생명이 아니라 음, 살아있고 활력 있고 풍성하고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 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숨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주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의외로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점심 때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서 예수님으로 산다는 어떤 내 삶의 부분들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어,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으로 생명을 풍성함으로 얻고 사는 자가 아마 안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문으로 오가며 꼴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받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우리는 절대 겨우 숨만 깔딱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 내 네, 마음에 불안이 있는가?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번번이 죄의 유혹에 끌려 죄에 넘어지고 그런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아직 어린 생명입니다 이런 어린 생명이라면 자꾸 구하고 원하겠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얻어야만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내 삶에 남아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포로로 나를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불을 끄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요. 고통에서 그 묶이지 않는다는, 그렇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100%는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형편이 좋은데도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에 담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날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길 추원합니다이 모습을 추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도 풍성하게 더 넘치게 되면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수님 위해서 몽땅 다 내놓아도 편안하고 자유와 만족을 느낄 겁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만족을 얻는다면 참으로 믿음의 높은 경지인데 그 높은 경지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는 거예요 어떤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의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말을 인정합니다 저의 믿음도 아직 그 경지에 완전히 이루지 어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에 이 코로나 이제 봉쇄가 풀리고 하면서 많은 성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입국 뭐이 출국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3년 동안 거의 한국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많이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승교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원래도 많은 우리 승교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방문하고 그랬죠 만나서 이 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승교사람들만 해도 원래 제일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이번 평창 가서도 우리 모로코승교사람 만나고 또 일본 승교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다 저, 저들이 젊은 분들이시고 배울 만큼 다 배우신 분이시고요 예. 언어도 뭐 2개국, 3개국어 정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사회 어느 분야로 가도 다제 몫을 할 만한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출세 또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들여보게 보내겠다는 그런 꿈도 또 괜찮은 승용차 굴리면서 온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내려놓고 어쩌면 다 포기하고 저 멀리 멀리 나가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짧지만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제게 제게 없는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아직 3, 4 0대 초반밖에 안된 사람인데도 그 얼굴에 내가 아직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모로코 떠나는 그승교사면 하더라도 평창에서 같이 식사의 모음을 좀 하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해 모로코도 입국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라 자녀들은 또 모로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독일이나 흩어져서 공부 또 해야 돼아 그런데도 다음 주에 떠난다는 거 8월 달에 저 자신감은 뭐지? 저 당당함은 뭐야 도대체? 내게 없는 그 무엇이 그 젊은 사람의 얼굴에 배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도 있을 거처가 이게 없어가지고 저같이 뭐, 뭐 이것저것으로 점점 긍긍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도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당당함, 자신감 삶의 불편함이 전혀 자기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예. 아, 그런 것들이 그 얼굴에 스려져 딱, 소려 있는 거죠. 음, 참, 참 대단하다. 아. 그것은 아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드들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것을 다 주님 위해 포기한 후에도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안, 자유함, 만족감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찡그린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떠나면 우리는 너무 넘쳐요 풍족해요 있을 건 웬만한 건다 있어요 다 누려요 우리 한국이 전에 세계에서 진짜 잘 사는 국가 1등이등가라면 예, 서러울 정도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마다 얼굴에 주름살 끼어 있지, 찡그려 있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주여주여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쥬시 없어서, 쥬시 네, 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성도들도 우리 새날 이 없겠지만. 그러니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만족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많아 많이 많아 많이 많이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밤답듯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 주 중에 보니까 막 목요일 날 저녁에 2시간 예배하고 금요일 날또예 여기서 또 금요 집회하고 토요일 날또 아침에 또 예배하러 나온 자매 보고, 니는 목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토요일도 예배하고 주일 내일도 예배할 것이고 니 먹고 그랬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서 넘치니까 예배하고 싶고, 아멘. 그 자매가 그 청년이 그 청년이 아니라 그 자매가 아무것도 안한 자매냐? 일하는 자매예요. 지극하신 자매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게 되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심어진 생명은 점점점점 점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게 춤추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데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을 범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고 찬성하고 감사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한 자의 반들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다 내려놓아도 다 포기해도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예 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으로 잘 정리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으로 살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풍성한 꼴을 받아 먹고 살아서. 이 세상에서 감히 엄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세라 성도들 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는요 찬성 불러서가 아니고 설교 들어서가 아니라 아 제가 정말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은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양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싶은 분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앉아지 마시고 일어서서 한번 기도하려고요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제게는 예수님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십시다 그저늘상 찬송 부르고 말씀 들어보는 거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너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여러분의 고백 진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한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